아 이해가 안돼 이해가 아, 아, 안 되네 이해가 안돼이 리액션이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 리액션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아이 맛있는 걸 갖다가 참아 이거 어떻게 감자밥을 싫어하실 수가 있지 아 전혀 없죠 아니 먼저 뭐 드시고 좀좀 계세요 아니+ 아니, 뭐. 아니+ 아니 저+ 저관심 없어요 아 저도 거기 갈수없어요아 이거 네. 저도 안 먹어봐. 자, 아, 여러분들. 잡사. 여기도 게스트로 왔는데. 어, 여기 작근 형님한테 제대로 된 잡사의 맛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전라도 오리지널 하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야, 그럼 제대로 된 사막이네요, 이제 그렇죠. 김치까지 갖고 왔으니까 아, 그럼 김치, 김치를 김치 찾으셨구나. 음. 아. 나는데? 네, 나기 시작하죠. 우 <웃음> 아니,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아, 이거. 아니, 먹는 음식들이 거, 거 먹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뭔지다꾸워 치라버리거든. 근데 홍어, 그 알까 그 뭐, 내가 왜 홍어 먹방을 안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잡사님의 영어 방해를 하고 싶지 않았어.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그지만 아니고 많이 많이. 아, 어, 어. 테이프 뜯는 데아이 해봉수산이라는 데가 잡달이 네, 반골증이거야이 제대로 잘사가네로까지 아니 근데 평소에는 많이 사은 거안드시더만 아, 많이 사거 먹어요. 이게 기가 막혀. 그거 좀, 그 많이 사은 거안사는거좀 설명 좀해주실수 있죠. 많이 사킨 거는요. 오! 많이 고 많이 안 삭힌거는 숙성을 더시킨거예요 네, 간단합니다 아니, 아니 색깔로 구분할 수 있나요? 색깔은 이제 선홍빛이 훨씬 더 많이 돌아요 그더 삭힌거 덜 삭힌게? 요건 지금 상당히 많이 삭힌거예요 그럼 이거는 분홍색이 아니고 지금 이게 완전 누리끼리한게 아주 애가 갔는데 응? 어, 어, 아니야, 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전혀 아니 아니 가깝더 뭔가 아니, 아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니 야 지금 전혀 이거 삭힌 맛이 해갖고 안나요 그냥 드셔보세요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막 드시면 돼요 짭짤한 맛기가 막힙니다. 조심하죠. 오, <웃음> 오, 괜찮은데? 응. 오, 괜찮죠. 나쁘지 않죠. 매력 있네. 네, 매력 있다니까요. 오, 잘 드시네. 오, 근데 코에서 왜 냄새 나는 건 원래 이런 거예요? 이거지 냄새 얼마 안 나는데? 근데 반은 삼켰는데 반은 못, 아우. <웃음> 오, 오, 조금 삼켰는데 밑에서 막 올라오네, 이렇게. 음, 요거를 좀더 순화시키는 방법이. 근데 싱거워요. 싱겁죠? 네, 싱거워요. 이거 좀더 원래 짭짤름하고 와, 나쁘지 않다. 네. 이게, 오면서 이게 좀 뚜껑이 열렸는지. 어. 아, 그 뚜껑 열리면 더 삭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더, 더, 그? 그 향이 날아가요. 아, 향이 날아간다. 아. 렇게 해서 이제 삼합으로. <웃음> 음, 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오! 음. 어, 형님은 호호가 좀잘 맞으시나 보네. 아이고. 아, 홍어 잘 많이 시나 봐요, 그러면. 아, 형님, 그,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음식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하나 해왔는데, 맛있게 드시니까 좀 뿌듯하네요. 아유, 저, 고객적으로 좀 먹어도 됩니까? 네, 아유, 잠시 홍어. 야 김치. 맛있네. 아, 진짜 맛있네. 아, 근데 아쉬운 게, 내가 진짜 완전, 진짜 좀. 완전 산 걸로. 완전 산, 산, 걸로. 산 걸로 해가지고, 내가 좀화 한번 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살짝 적당히 삭힌게 와가지고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어. 음와 어우 여기 자아 사봐 이게 왜 삼합인지 알겠다. 와. 이 홍어의 이거 아모니아, 이 삭힌 맛이 아모니아 맛 맞죠? 네. 이 맛이 삼겹살의 느끼함으로 쫙 잡아주네. 야 아니, 제가 예전에 이 남도 분 지인이 있어서 홍어를 한번딱 접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개 먹고 그때는 포기됐는데 그때 소금을 찍어주신대요. 네, 소금, 네. 양념소금을 소금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살짝 그 짭짤한 간이 있죠, 있죠. 있어요 자체로 싹 음. 숙성시키면서 이게 짭짤한 간이 좀 배드라고 있어요. 음. 자, 그럼 형님 또한살 맛있는 거 하나 예. 더 이렇게 또 자,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자, 자 이렇게 아, 이거 어, 형님 하나 또막 아, 기가 막히게 아 저는 제가 이쪽에서 먹을게요. 아, 그래요? 아, 왜냐면 거기 잡사님 거리가 멀어갖고 어휴, 뭐야? 형님 홍어 잘 드시네. 네, 예. 아, 진짜 맛있습니다. 입에, 입에 좀잘 맞으시나 네. 보네. 내가 딱 먹어보고 어,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한데 형님은 고기랑 해가지고 이렇게 홍어 딱 드시는 게 입에 좀잘 맞으신대요 와. 음. 저는요 김치보다 소금에찍어는게더 맛있네요 아 고기만 해가지고 고기만 해가지고 근데 잘 어울리죠 홍어하고 아 진짜 잘 어울리네 아, 좋아. 야, 이거 홍어 진짜. <웃음> 나중에 또 드시고 싶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저 홍어를 좀 구워 먹어보라 도전해보라 했는데 구우면 저 풀어질 것 같은데 이게 좀 느낌이 안살것 같은데 한 번만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이게 홍어는 근데 지금 요거는 구워도 그렇게 썩 느낌 안 나요. 왜냐면 삭힌 음. 느낌을 좀 적어갖고. 네. 이게 원래 홍어를 굽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그 삭힌 암모니아 한이더 배가 되거든요 아아 가하면은 저는 사실 다 필요 없고 요딱 홍어를 딱집어서 소금에 음. 양념소이아 이게, 이게 좀야 이거 드실 줄 아시는 건데 정도는 어, 소금에 살짝 찍어고 드시는 게응 음, 맛있거든요 확실히 남의 살이 이야 음. 자 구운 홍어 먹어볼게요 구운 홍어 어. 오 입에 넣자마자 오 뜨거워요? 막확어오는데 뭐가 오 사키 향이 확, 확 나요? 오 이거다! 네 사키니까 이게 또그 느낌이 확더살 거야 사킨 거다 보니까 오와 <웃음> 이거네! 네. 저 이런 맛을 기대했는데 너무 네. 약해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회로 먹으니까 지금 또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뭔가 매력 있다. 네. 이거 너무 좋다. 코 빵돌이 나가 아. 근데 코 풀은 거 맞죠? 진짜 시원하다. 와 이거다. 아야 근데 홍어가 야. 맛있네요. 홍어가 괜찮죠? 응. 아 어떻게 형님 딱 입에 잘 맞으신다고 하니까 그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또 삼겹살에 홍어. 형님 또 소금 찍어 먹 드신 것도 굉장히 좋아하네요딱요 취향이에요. 김치도 아. 필요 없어. 음. 딱 요걸. 아, 한이합으로이합이합 어, 아, 어. 사막까지도. 어. 어, 사막까지는 사치다. 소주로 또. 제가 자, 소주. 한번 딱 해가지고. 소서서. <웃음> 음아또 입에 잘 맞으신다고 하니까 아이고저좀 뿌듯하네요 또좀 아모니아 향이 확 네. 네. 아모니아 향에 또 어떻게 또 마음에 드신다고 아. 음 자, 저도 한잔네이렇게다 그래서 아. 와 아. 맛있네요 <웃음> 아유 음. 저희 잘 주셔주셔서 너무 뿌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번에 홍어채가 또 제대로 된 집으로 네. 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접사님이 음, 진짜 학수고대하던 진짜 너무나 원했던 감자밥 하이. 본인이 직접 해서 네. 드시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는 사실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안 먹었지만 진짜 맛있어요. 네. 사실 제가 이 방송 컨셉이 고기 먹는 거다 보니까 일부러 안 먹은 게 있는데 방송 끝나면 잘 먹습니다. <웃음> 아시고요. 네. 제가 제 방송에 무려 진짜 우리 술사마의 월클 아유 아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잡사님을 홍어의 대명사 아무튼 어쨌든 잡사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 음,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아 저는 이제 어제도 그랬지만 형님이랑 같이 다 방송하는 뜻이 편안해요 편안하고, 아. 진짜 여기 또 여기가 제가 어, 남의 어떤 다른 영업장 왔다 그런 느낌보다 그냥 친한 친척 집 놀러 온 것처럼 아. 편안하게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잘 기분 좋게 네. 또 이따가 갑니다. 자주 좀 놀러 오고 싶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저는 민폐 끼치는 거 이런 거 절대 싫고 아, 예. 그글램핑장 그 하나를 또 빌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놀러 오는 이제 이런 구도로 해가지고 어. 좀 자주 하고 좀 들리고 싶어요.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웃음> 어디 그렇게는 안 되고 네. 오시면 네. 우리 작사님하고는뭐 이제, 이제 이제 형동생 하기로 했으니까 네. 술한잔 먹고 같이 먹으면서 형 동생은. 네. 아무튼 형님 진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아,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웃음> 영상에서 어, 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네, 들어가시고 우리 박군남 형님 시청자분들도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럼. 그럼 들어가세요. 안녕.